너만 있으면 여기 SCP 제애들은다 행복할 거야. 자 이번에는 좀 높은 등급으로 갈게. 캐테르 등급으로 가서. 아, 야, 커봉아, 잠깐만. 어? 어왜 아, 그래? 너한테 할말 있어. 가방이 가방이 가방이. 네가 뭣 대용? 불아 불쌍하잖아요. 걔 되게 착하단 말이야. 아, 차고와이 총들고 그래요! 무슨 말만 하면총들아야 왜. 야 육팔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아? 어? 아니에요. 저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사람 해치지 않겠다고. 야신님 너는 뭐하고 싶단 거야? 이거 영골이로 들어와서 하는 게 뭐야? 저는 그날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없었고요. 그냥 저기 야, 됐고! 꼬방. 콧공이! 지금부터 SCP 공사구 역병 의사를 조사한다 아 시력 개 엄청 무서운 핸데 다가가면 좀비처럼 만되고다 <놀람> 할거야 합께요 최근 3개월 동안 역병 의사 공사구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착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식을 접했다 착해졌다고요? 결과요? 에이 SCP가 말도 안되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네가 <놀람> 확인하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확인해 볼게요. 아유 진짜.. 잘 다녀와! <놀람> 아휴.. 공사 무서운데.. 아 나한테도 막 고용 옮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기다, 저기다. 공사고.. 에이 공사고! 공사고! 뭐야? 어? 하하하 <웃음> 코벅이네. 오랜만이야. 어? 반가워! 손을 네. 왜 악수하자고? 왜 유리, 유리를 악수 못하는데? 하하하 <웃음> 신경쓰지마 어제 잠을 잘못 자가지고 얘가 안 내려가 야그러잖아야한가에너 착해졌단 얘기 있더라 그게 맞는 얘기냐? 나 다시 태어났어 코봉아 이제 역병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선한 의사가 됐어 나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내이 따뜻한 손으로 많은 아이들을 다 도와주고 싶다고 <웃음> 진심이라고 어, 진짜 이상하네. 알았어, 애 속눈썹 치고 한번 들어가 볼게. Welcome to my house. 봐봐, 너한테 전혀 위협적이지 않잖아. 라라라라라. 어때? 야, 너 얼굴은 여전히 위협적이야. 저 그래서 어쨌든 내가 너 믿어줄 테니까 그럼 네가 증명을 좀 해봐봐. 그럼 내가 널 믿을게. <웃음> 뭐 어렵다고? 알았어,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지, 코봉아 <웃음> 어째 웃음 소리가 좀못 믿겠다. 아이, 알았어, 어쨌든 같이 가자. 나와. 야, 원래 너안 풀어주는 거 알지? 난널 사랑해 하 <웃음> 야! 아! 아! 아!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어? 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기침이 좀 나서? 자! 가자! 이상한데 얘? 자 이쪽이야! SCP 1507 플라밍고 알지? 어! 알지! 친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친구 아니야! 야! 플라밍고! 플라밍고! 음, 들어와봐! 어 그래? 아야 반가워 <웃음> 어허허다어라엽다플라밍 닭이 되난싶이플라플어플라 플라, 플라밍고. 허가 사실은 닭이 되고 싶어허제허 살아 허직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와있어 플라밍고 닭허고 싶어 닭허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 탁 음... 치고 있어! 아파! 탁 치고 있어! 그만 때려! 탁 치고 있어! 아파! 탁 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탁 치겠어! 그러면 너는 뭘까? 죽어있는 존재라면 아픔을 못 느끼지 너는 이 싸대기를 위 다시 태어난 거야 깜짝이야 아프지? 아프지? 어, 아프 플라밍고 아프지 봐봐! 넌나 때문에 영을 얻었어 살아있는 생명을 얻었다고! 아 어, 플라밍고 플라밍고 감사합니다 네가 바지를 입으면 뭔지 알아? 뭔데 플라밍고? 꼭끼요 바지가 꼭끼요아유 진짜 닭대가리들 진짜 놀고지네 아유 알았어 수고했어 일로와 고생했어 별라민고 축하해 닭으로 태어난 걸하하가 <웃음> 이제 믿겠지? 아니야 아직 안돼 나와봐 하하 <웃음> 이 꼬벅이가 아직 나를 못 믿는구나 하하 <웃음> 망할 놈 뭐? 아니야 아니야 자꾸 뭐 이상한 소리 듣다봐 너. 자 이번에는 니네 직원이 총수하다 다쳤거든 네가 좀 고쳐줘야겠어 어, 어 알았어 고봉아 걱정하지 마아 <웃음> 안녕하세요 으 안녕하세요 아우 죽겠어요 좀더 하세요 으아 아악! 아악! 아악! 나로 만드는 거야! 아악! 아 네네네. 무섭다고! 아저저저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우리 공사구가 아주 친절하게 치료해 줄거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자 빗자로 내려놓으시고요 아 진짜죠? 에? 아.. 알았어 잠깐만요 아.. <웃음> 아저씨 옛날 같았으면 아저씨 그냥 한방면 끝났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살정나잖아 아이 좀 기다려봐요 자.. 아.. 어디가 아프세요? 아.. 일지삼 땅콩이가 싸놓은 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손에 이 똥똥이 올랐어 어허허 <웃음> 봉아 어서 된장 냄새가 나긴 하더라 <웃음> 자 아저씨 잠시만 절 따라오시겠어요? 고봉아 이쪽으로 안내해줘 아 여기? 아 왜? 아 잠, 잠시만 따라오세요 아저씨! 예, 닦으세요 자, 이렇게? 어어어 아, 아. 어 어쭈, 어쭈, 어 어어어 어어, 어어, 뭐, 뭐야? 손에 두드러도 갑자기 없어졌고 피로지르니까 깨끗해졌네? <웃음> 그냥 아저씨가 더러운 거예요. 평상시에 잘 닦고 다닌다면 똥똥 같은 거는 옮지 않아요, 아저씨. <웃음> 아 어쨌든 공사고 고마워. 아유 덕분에 팔에 간지러운 거 없어졌네. 어쨌든 공사고. 길거리에다가 저기 똥사고라는날씨때 연락해. 똥 치워줄게. <웃음> 자 공사고. 너 진짜 치료 잘한다. 야. 야 너만 있으면 여기 SCP 제자 애들은 다 행복할 거야. 자 이번에는 좀 높은 등급으로 갈게. 케테르 등급으로 가서. 아니, 고등어, 잠깐만. 어? 아? 아왜 그래? 너한테 할말 있어 아 뭔데? 하, 뭐든 얘기해 야 내가 박사님한테 잘 보고할게 야너 진짜 착했다 완전 너 착해졌다 고어넌 진짜 내가 착해졌다고 생각드니? 뭐뭐 뭐야 그 말투 왜왜 왜 그래? 사실 나는 SCP-096과 같이 이 SCP 체대를 파괴할 거다 아이, 그, 그게 뭐야, 너, 너 착한 애잖아! 이곳을 파괴해버린다! 아, 겨우 일어났네 어, 여기 어디지? 뭐? 뭐? 뭐? 뭐? 뭐? 뭐야? 저저 뭐야? 아, 아저씨 저좀저좀 저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슨 면허주세요 그저 좀비다 좀비 좀비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좀비 좀비 잠깐만 내 얼굴이 왜 그래? 왜? 으내 얼굴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나 진짜 침묵된 거야? 이 SCP 공사구가 나를 전염시켰어 에이. 어나다 뿐해 너 진짜 화가난다 공사고 있어너 당장 나와 저게 그 공사고 야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된 거냐고? 하하, 아이구야 색깔 너무 좋다 야. 너잘닦기다려고와 진짜 얘 진짜 일받게 한다. 야야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하야 그러니까 왜내앞길을 막냐고? 좀비로 변한 네가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SCP-166-서큐버스 한동안 계속 찾고 있었지? 어? 너너너그그그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서큐버스 어디 있는 줄 알아? 왜? 아니면 뭐 어떤 효데 내가 찾아야 돼! 꼭 찾아야 된다고!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그러면 네가 날 정상으로 돌려놓고 나머지 SCP 애들 몇몇만 다시 돌려놓는다면 내가 서큐버스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 알았어 나너 믿는다 아예 알았으니까 빨리 고쳐! 알았어 포털룸? 뭐야 여기? 자 들어와봐, 들어와라. 뭐야 여기는? 잘 들어. 이제 곧 저기 포털 속에서 많은 도림별이 개물들이 나올 거야. 걔네들 고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아유 보자, 배고 떠는 거 아주. 알았어. 아너 이러면 꼭 데려오기다. 알았어, 내려가 있어. <웃음> 바보 같은. 놈. 자 일단 문을 열어줘야겠군. 자 거기 쓰라고아그 가운데 써있어 그렇지 너 죽었다 이제 나시 야 공사고 어 아, 고봉아 잘해야 돼꼭 살아남길 바래 뭔 소리야 뭘살아남으는뭔 소리야 너 지금 왜 그래 뭐..뭐야 뭐, 이거 뭐..뭐야 뭐, 이거 뭐야 자 이제 우주를 떠도는 많은 수많은 돌연변이개벌들이네 앞에 나타날 거다 네가 싹다고쳐놔 무서워 나 무서워 어? 뭐야? 뭐야 저거? 와 저거 뭐 저걸 못이게저거 내가 어떻게 고쳐봐잘 고쳐봐! 와 내가 어떻게 잘 고쳐! <웃음> 아무도 그러길래 왜날 속이냐 이거지? 야렇저 쟤들 다 고치지 않으나 못 나온다! <웃음> 공사고 살려! 공사고 살다